It's crazy! 어 t s crazy! I'm laughing! Oh! A tape! h a t s t Tape! Let s your... How do you find me? Where? Wait a moment. Maybe I s t o u l d o there. Maybe o should go h e r e We're here. Maybe I should o uh, on Dinga. Oh wait. Nope. No, no entry. A few moments later. Oh, what is this? It's like a cleaning area. Ah, cleaning for me. Wow! Nice! w a t s a Yogi! I was riding the cart over here. Wow! Looks nice. Oh, here! Yogi! There's a window here. 오케이. 나이 나이 보디. 어. 와. a 기야 오 가지고 왔어서 고기미 음, 이거 엄거 엄청 커 퀵. 아! 어? 떡방다 걸렸어요. 오! 정말 빼. 어떡하지? 뭐야? 아! 미쳤다 이게. 썸국안안면면국장 하나 주세요. 초밥 먹고, 쌀밥 먹고, 쌈밥 먹고, 짬밥 먹고, 주밥 먹고 국밥 먹고 주밥 먹고 국밥 먹고 주밥 먹고 국장 하나 주세요. 썸국장 하나 주세요. 요 동양에서 먹는 ruin i n n e a t h i w s h i s what a masterpiece?! wow… this looks like a art amazing r t you 이거 괜찮아요? 터치 아. 네. 아. 아.